짠!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번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바로 파워포인트 깔끔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 파워포인트 깔끔하게 만드는 법 추상적이고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제가 계속 오랫동안 만져오면서 다양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아 이런 부분만 조금만 고치면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어떤 포인트에서 잡아야지만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떤 것만 수정하면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네, 일단 첫 번째로 글꼴을 선정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정말 다양한 글꼴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글꼴이 어떤 글꼴일지는 모르겠지만, 맑은 고딕, 가장 기본 글꼴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이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 글꼴은 정말 파워포인트를 조금 진짜 기본적으로만 만들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글꼴을 조금만 바꿔줘도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글꼴 굵기가 되게 굵은 것부터 얇은 것까지 쫙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글꼴들을 많이 써주시는 것이 좋은데 그 글꼴들을 활용해서 조금만 바꾸면 정말 정말 깔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이 글꼴을 굵기가 다른 글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글꼴 선택하시고 그리고 글꼴을 나눔 스퀘어체 엑스트라 볼드로 가장 먼저 바꿔볼게요 그리고 글꼴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그리고 세부적인 그런 글들을 그냥 나눔 스퀘어체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나눔스퀘어 엑스트라 볼드 그리고 라이트 그리고 그냥 나눔스퀘어체등 글꼴의 굵기가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 색상을 잡는 건데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색감이 정말 없어서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색감은 일단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파워포인트의 색상을 추출해 오는 형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진짜 디자이너들이 만든 색상을 내 파워포인트에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색상을 가져와서 사용해 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워포인트 안에서 색상을 여러 가지 색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딱한세 가지에 딱 다섯 가지 색상까지만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원색 위주 그러니까 뭐 색상이 빨간 노랑 파랑 초록 뭐 완전 녹색 완전 색상이 확 튀는 그런 것들은 정말 하시면 안될것 같고 그나마 하나의 색상에서 추출해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색상들을 써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조한 ppt 가 있을 때 여기에 색상을 넣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색상을 다른 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색상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데 너무 밝은 색, 원색을 제외하고 살짝 좀 이렇게 어두운 색 쪽으로 좀 가볼게요 가다가 어요거좀 마음에 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일단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색상이 일단 추출이 됐는데요 이첫 번째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색상들을 비슷한 색상 위주로 가볼 거예요 일단 서식 복사 Ctrl Shift C 눌러서 Ctrl Shift V 같은 색상으로 일단 다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색 다른 색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기 조금씩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한 단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어둡게 마지막 이 부분도 더 어둡게 가는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되면 하나의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톤의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한 가지 색상으로 그냥 다양하게 색상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팁입니다 바로 안내선을 활용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내선이 어떤 거냐면 바로 디자인을 할때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투명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뭔가 좀 레이아웃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안내선을 말하거든요 그 안내선을 잘만 활용하시면 파워포인트의 틀이 딱 맞춰지기 때문에 정말 정말 깔끔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찾으실 수 있냐면 상단에 보시면 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그 보기에 안내선이라고 있을 거고 그 안내선을 추가하시면서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2010 버전까지만 존재하고 그 이하 버전은 없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바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 이미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 아 도대체 이미지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미지는 무조건 고화질로 쓰셔야 합니다 고화질이에요 무조건 고화질이에요 그 고화질로 활용하셔야지만 파워포인트가 정말 고급스럽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활용할 때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그 안내선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이미지의 틀이 딱딱 맞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특히나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들을 뒷받침해주기 정말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활용할 때는 고화질로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안내선을 활용해서 틀을 맞춰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파워포인트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 다섯 번째는 바로 도형을 활용하는 겁니다 도형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뭐 도형이 여러 가지 도형이 많잖아요 진짜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수십 개의 도형들을 삽입해서 거기에 색상을 입히고 그리고 아이콘을 집어넣어서 만들기만 하면 정말 정말 깔끔해집니다 소위 말하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죠 그 인포그래픽 형식의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형은 정말 큰 역할을 해요 단순하게 글로만 쭉 쓰여져 있는 그런 파워포인트가 있잖아요 도형으로 딱 틀에 맞춰서 딱딱딱 만든다고 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정말 편하거든요 글보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파워포인트 안에서는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파워포인트 깔끔하게 만드는 법은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알려드린 이 다섯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이것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파워포인트를 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파워포인트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더 많은 도움드리고 싶은데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아나 이거 진짜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 이지세상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